어, 동물이랑 식물 세포? 그렇지! 동물이랑 식물. 동물은 어떻게 돼요? 세포질이 많이 빼고 식물은 세포판이랑 관계자. 아, 너무 잘했어. 응, 잘했어, 잘했어. 응, 잘했어. 완전 오늘 열심히 오늘 하네. 사진, 사진. 아, 사진 찍으라고? 아까 그거. 사진 쓰래 여기, 여기? 제가, 분열.. 핵분열, 이런 스포츠 분야를 제대로 그거 못한 것 같아서 이번요네넘어가어요지한 쓰고 네. 시작했구요 어차피 문제지만 음음 음. 일본은 이거 그대로 다이기 안되네요 가을가다좀어식 시기인지 표시 나의 1집 애쓰기니까, 니연이야 오, 애쓰기 잘 찾았어.